이 예, 안녕하십니까? 자, 인벤터를 가지고 이제 모델링하는 과정에서 여러분이 좀 활용할 수 있는 팁을 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그 절차에 거쳐가지고 이 드릴 지어의 본체를 모델링을 했습니다. 근 네, 나중에 이제 수정할 일이 있죠. 근데 이제 여기서 구멍을 찍어보면 어떻습니까? 여기서는 면만 선택이 되지 이 작업틀이 있죠. 작업틀에서 어떤 구멍이 이 구멍인지 표시가 잘안 됩니다. 자 그래서 어, 대부분 일일이 다 찍어 보는 거죠 내가 모델링 했으면 어떤 게 해당 구멍인지 알수 있지만은 다른 사람이 작업한걸라고면이 구멍이 도대체 이 구멍들 중에서 어떤 구멍이 얘를 가공할 때쓴 피처 명령인지 찾기 힘듭니다 자 그럴 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일단 빈 공간에서 오른쪽 마우스 오른쪽 눌러 보시죠 그러면 명령들이 뜨죠 그렇지만 Shift 키를 누른 채 키보드의 좌측 시프트 키를 누른 채 마우스 오른쪽 눌러 보시기 바랍니다 이걸 활용하시면 됩니다 우선 선택 순위라고 되어 있는데 면 모서리가 이제 우선 순위로 체크되어 있죠 자 그러면 이렇게 면 단위로 모서리 단위로 선택이 먼저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편할 때도 있어요 왜 그냥 바로 여기서 모따기 같은 경우 바로 이렇게 주실 수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피처 단위로 선택하고 싶다 그러면 불편 하죠. 그래서 Shift, 우클릭, 본체 말고요. 밑에 피처 우선순위 하신 다음에 구멍을 찍어보면 어떻습니까? 해당 구멍 정보가 바로 보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더블 클릭 하셔가지고 여러분이 바로바로 수정하실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렇게 구멍, 클릭, 피처 편집 이렇게 하셔도 되겠죠. 다시 원래 들어가고 싶으면 Shift, 우클릭, 면 피처 면 모서리 선택, 이걸 체크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 3D 영상 작업할 때는 그렇고요. 만약 스케치 환경에서는 어떻습니까? 스케치 들어가 보죠. 그냥 마우스 오른쪽 누르면 이런 게 뜹니다. 스케치 작도 관련된 명령들이 뜨고요. Shift 우클릭하시면 선택 우선순위가 뜨는 거고요. Ctrl 우클릭하시면 기하학적인 구석을 줄수 있는 이런 단축 메뉴들이 뜨게 됩니다. 이건 마킹 메뉴라고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오른쪽 누르느냐, i 프트 우클릭하느냐 컨트롤 우클릭하느냐에 따라서 스케치 환경에서는 다른 메뉴 왔다니까 굳이 여기까지 가지 않고도 쉽게 쉽게 여러분이 작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특히 히스토리에서 특정 피처를 찾고 싶다 그럴 때는 i 프트 우클릭 피처 우선순위로 맞춰놓으시고 해당 피처를 이렇게 편집 또는 찍으면 트리상에서 어떤 피처가 어떤 자, 어, 어떤 거를 모델링할 때쓴 피처인지 바로 확인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어, 잘 알고 계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은 다른 프로그램에서 사용하시다가 어, 갑자기 이쪽에 선택이 안되지? 막 이렇게 불편하신 분을 위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예, 수고하십시오.